예.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그리고 신동구 자유국 TV를 사랑해주신 팬 여러분. 자, 신동구 재정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재정님 네. 오늘 몇 번째 시간입니까? 백, 백십, 백, 열두 번째. 백 열두 번째. 거의, 거의 2년을. <웃음> 2년 내가... 반, 2년 반. 어, 2년 반을, 그, <웃음> 이 뭐, 진짜, 그, 나라 지키려고 목숨 내걸고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웃음> 어, 얼마나 저기 보는, 저, 파란 집에서는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짜증 <웃음> 많이 날 겁니다. 근데 지금 오늘은 그 김여정이 하명법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김여정이가 야 대북전단 날리지 마라 하니까 는 더불어민주당에 그 송영길 의원이 대북전단을 날리면 뭐 징역 3년 이하의 징역을 때리거나 뭐 벌금을 뭐또 물리는 뭐 그런 법안을 3천만 원 이하? 예. 아니, 그 아니, 왜 자꾸 김여정이 똘마이 아니, 멀쩡하게 생긴 남자분들이 그 김여정이 30대 그 김여정이 그똘만이 짓을 하는지 그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말도 안 되죠. 예. 그게 12월 2일이에요. 예. 오늘이 저 시, 12월 7일이니까 월진인데 그 예. 외교 통일위원회 국회그 예. 예. 단독 처리했어요. 해그불어 예. 민주당에서 예. 그 대북 전단 금지법 그래서 예. 이제 처리하고 9일까지 9일이가 막 정기 국회가 끝나는 날이잖아요. 예. 그때까지. 이... 이걸 강행 처리하겠다. 예예. 어떤 수를 그리고 그러니까 뭐 공수처법하고 뭐 국정원, 국정원법 국정원 예. 개정한 그렇게 예예. 국정원의 그 대공수사권 예. 폐지하는 거, 경찰기관 이 법까지 또 그다음 민생법안도 있는데 음. 그냥 다 강행 처리하겠다 예. 이런 식으로 예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간이 배 밖에 나왔어요. <웃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그. 뭐이 권력이 영원한 것 같지만 권력이 영원하지가 못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정권이 무너지고 바뀌었을 때이 전부 다연적제로 국가 반역제로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예, 국정원법 예. 개정안또 예. 그렇고 이제 국정원법은 예. 관첩법안 잡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 경찰 준비도 안되는데 경찰을 뭐 이거 근데 경찰은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는 보안 기능까지 다 지금, 그, 없애잖아요. 아, 축소, 정제 없애겠죠. 그러면. 그리고 경찰은 아무런 능력도 없는데 국정원도 예. 간첩 안 잡겠다. 예. 그럼 경찰을 해라. 그럼 경찰도 능력 없다. 이, 런 상태인데. 예. 그거, 그게 이적행위죠. 이적행위도. 아, 아, 예. 예, 그런데다가 지금 그, 김여정이가 지난 6월 4일날 왜 하모드 했잖아요. 전, 전단 살포를 저,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예, 예. 어? 그렇게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그게 부응해서 그 법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여정 한민법이다, 뭐 김정은 체제수호법이다, 이런 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통일부는 저, 뭐이인영 장관부터 음. 한반도 평화정제법이래 이게. 네. 그 다음에 근데... 국민생명안전보호법. 네. 뭐, 이런, 뭐, 남북 관계 개선 추진, 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 부메랑이 내가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하 이, 간첩을 안 잡는, 이렇게, 이런 법을 만들고 해버리면, 어찌되냐면, 북한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저기, 암살팀을 보내도 못 잡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그거는 아니, 속된 말로, 저기, 김정은이나 북한에서 문재인 대통령 암살 하려고 안 하겠어요. 옛날 박정희 대통령 암, 유경수 여사가 암살하려고, 저기, 박정혜 송영 암살하려고 하다가, 유경수 여사가 잘못 맞아가지고 돌아가시고 했는데, 그런 일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지금 국정원을 무력화시키고 해버리면은, 그게 누구한테 가느냐? 문재인 대통령 암살팀이 내려와도, 그, 손놓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위한 그런 간첩이나 스파이도 내려오겠지만은, 문재인 대통령 암살이나 송영길 의원을 암살하려고 내려와도 못 잡는다는 거죠. 어떻게 찾아야뭐간이 어떻게 기간이 어떻게, 어떻게 뭐, 찾아 이그 뭐 경찰은 국내만 에이, 어, 저기 음.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그것도뭐다그 기능을 없애버리고 국정원은 가, 간첩 안 잡고 뭐 대공 그런 뭐 감청 이런 것도 못하게 틀어막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북한에서 송영길이, 송영길 의원 죽으려고 그리고 속된말로 여기에 그 서명한 의원들 다 죽으려고 암살팀을 내려와도 경찰도 못 잡고 국정원은 그러면 송영길 의원도 북한에 의해서 암살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게 <웃음> 법이라는 게요. 음. 국정을 만들어 놓은 게 사실은 대통령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체제 수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참 우려스럽습니다. 그런데 예. 그러다가 그 공소처법까지 음. 강행 처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 원래 야당에 비토권이 있었는데 예. 그 공소처법할 때 야당을 그 설득하기 위해서 예. 어, 당신들 마음 음대로 공수처장, 그, 비토권이 있다. 그 음, 예. 근데 그 법을 개정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개정을 해가지고, 그, 국정법, 공수처법 개정안을 또 같이 통과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예. 그 이게, 문재인 정권에 지금 뭐, 저, 워낙 비리가 많, 잖아요 어? 예. 어, 울산시장, 그, 대통령 절 부정선거. 정선거그 예. 전에, 그, 그, 문재인 대통령, 그, 당선됐을 때, 그, 대선 때 드루킹. 예. 그 여론 조작 사건 이거 좀더 기소돼가지고 감옥살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예. 예. 그다음에 그 지금 저그 저 원전 때문에 원전을 예, 예. 갖다 북한의 원전을 뭐 지어주겠다는 예. 계획까지 이번에 들통이 나버렸잖아요. 예, 예. 그리고 수사를 하니까 이미 구속 두명 됐죠. 예. 그 원전 예. 그 자료 삭제한 예, 예. 산업자원부 공무 원두명 구속이 됐던데 예. 이렇게 이제 수사 이게 옥죄오니까 결국 위선이 이제. 그리고 대통령까지 그기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온갖 방위를 하고 음. 문재인을 찍어내려고 말이죠. 뭐. 예. 그고우를 하니까 윤, 지지율이 윤석리를, 폭락을 하니까. 지석율을 찍어내려고. 예, 예. 그게 그 대통령 당선될 때그 지지율이 41%였잖아요. 예, 예. 뭐 41% 그 지지를 받아 대통령이 됐는데 그 밑으로 떨어지단 말이에요. 37.5%인가? 37 의료미터, 그, 예. 유론조사 그저께 발표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이거 상징적인 거예요. 그죠. 41% 밑으로 떨어지면은 굉장히 이 심각한 단계래요. 그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뭐라. 그러 하면... 무릎을 뚫는 거야. 그래서 예. 공수처 를 출범시키가지고 검찰에서 수사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걸 다 이관받을 수있다네 공수처 법에. 예, 이건 받아가지고 금찰로손 떼라 예. 공수처에서 알았다, 알아서 하겠다. 아, 그래가지고 문제를 나아보는 거죠. 아, 하게 예, 보이지 예,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아, 그래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들고 올날것 같으니까 갑자기 그 코로나를 또뭐 2단계에서 2.5단계, 3단계로 늘리고 <웃음> 코로나 그 방역을 위해 가지고 뭐 역학조사에 군하고 경찰을 동원한다는 겁니다. 그개엄선포하는 거지 사실. 예. 아니 그러면 그 코로나 막으라고 할때 진작에 하지 퍼질 때 그때는 쿠폰 나눠주고 핸거 아닙니까 쿠폰 쿠폰 나눠주고 어, 그래놓고는 이제 그 퍼지니까는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왜 늘어나는지 아십니까 검사 건수가 지금 늘어나요 검사 건수가 검사 건수가 늘어나니까는 확진자 같이 늘어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는 이 박근혜 정권이 메르스 제대로 못 잡았다고 무능하다고 그렇게 비난을 했는데 박근혜 정권보다도 박근혜 정권은 메르스 한두 달, 두달 만에 그냥 끝났습니다. 예. 한달두달 달 만에 그냥 끝났고, 뭐, 사람도 얼마 안 죽었는데, 이거는 지금 1년을 질질 끌고 하는것 같으면, 박근혜 정권보다도, 자기들이 무능하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적폐라고 했던, 박근혜 정권보다도 무능한 문재인 정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대북 전날이 굉장히 응. 심각한데요. 예. 이게 이제, 아, 아, 안보상으로도 그렇고, 예. 그, 인류상으로도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저, 완전 예. 그, 저, 북한 동포들이 어둠에 가이 있잖아요. 그죠, 외부 정보 차단돼 가지고 그저께도 저그 사상 뭐그그강화라해 가지고 북한에서 예예. 외부 그 정보 유입 차단한다고 말이죠. 예예. 어? 그저 핸드폰 예예. 이거 뭐 그런 거못 보게 하고 뭐 인터넷 차단하고 야단법석을떨잖아요 그만큼 민감한 거야. 예예. 북한 주민들이 완전히 그 차단돼 가지고 예예. 그, 암흑 속에서 김정은이 시키는 거, 말만 믿겠도록 만들었잖아. 예예. 그래가지고 그, 리더십을 지금 유지를 하고, 독기 시즌 유지를 하고 있는데, 예예. 계속 이게 저 들어가면 안 되는, 이게, 지난해 그게 굉장히 그, 저, 영향을 많이 준대요. 음. 네? 북한 예예. 주민들한테 사실을 일깨우니까. 그게 그렇죠. 음. 그러니까 이게, 저, 이게 역사가 제법 되더라고. 예. 가까이는 2014년 10월 4일날 아시안 게임 때 인천. 예예. 갑자기 북한의 그항병서 종정치국장하고 아, 네. 실세들 있잖아요. 걸려. 예, 예. 김정일 빼고는 제일 높은 놈들이야. 다용의뭐 비서 김양근 비서 이런 사람들이 인천에 와가지고. 세 명이나 왔죠. 세 명. 이나왔 어, 우리 뭐 김관현 국가안보실장 윤리제 당시 통일부장 등등하고 오찬 해담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예, 예, 예. 그때 내려온 주 목적이 대본 전, 전단 살포 문제 때문에 예, 예. 에, 타입을 하러 내려왔다는 거예요. 아, 아, 그거를 네. 저. 네. 어? 응. 왜냐면, 그 때, 그, 2010년, 그, 뭡니까, 천안안 폭침하고, 연평도 예. 폭격, 도발 예. 일어나, 다음에, 예. 2004년부터 중지됐던, 어, 그거를, <웃음> 대북 전당, 그다에 음. 대북 방송, 학생기방, 이거 중지를 했거든요. 음. 한글을 재결했단 말이야. 근데 음. 이게 재결을 했는데, 몇년지나고 이게 심각하거든. 예. 그래서 다급해가 내려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음. 2004년 노무현 어 정부 때, 육사 합의를 했어요. 예예. 그래가지고 이게 저그뭐 서해 해상의 우발적 충돌 방지가다 군사 붕괴선 지역에서의 선전 활동 중지, 예. 예? 그다음 선전 수단 제거 일 예. 관한 합의서를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예예. 이때부터 이게 휴전선에 설치된 그 학성기 예. 다 철거하고 말이죠. 예. 대북 전단도 못 날리게 하고 민간인들 민간 단체에서 저 날리는 것도 막그 방해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예예. 그랬다가 2010년도 그 그때 천안함 폭침 유포 폭도저 히안 되니까 이거 그리고 예. 다시, 예. 다시 재개했는데 예. 2014년 내려와가지고 다급하게 예. 대북 전단 이거 제발 좀 날리지 말라 는그 예. 목적으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예. 그다음에 이제 재작년에 그 문재인 김정은 판문점 회담 해가지고 선언에 예. 그, 또 그게 맹시돼 있어. 에. 그 2조1항에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예. 학생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예. 그, 그 수단을 철폐한다 이렇게 예.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예. 이렇게 이 모든 합의에 그거는 남북 당국을 지체한 거예요. 예. 민간은 없어. 민간단체로 어떻게 무슨 권한으로 예. 그저 표현의 자유가 있는 허법상 예. 그걸 정부가 하지 마라, 할수 없잖아요. 예. 그리고 국제인권단체에서 지금 야단이에요 예. 이거 뭐라고 그러면 수전솔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 있잖아요. 예. 뭐 하여튼 뭐 굉장히 충격적이다. 예. 그 다음에 뭐뭐 헤르치디 재단 뭐 이런 데서는 뭐 끔찍한 소식이다. 끔찍하다. 예. 이게. 예. 이게 저, 진, 저 대북전단금지법. 예. 이거 지금 저 국회에서 어, 제정하려고 그러니까. 예. <웃음> 그 다음에 뭐, 뭐 이런 위헌적인 악법이다 뭐 이런거 엄청난 이게 저 비판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을 만든다는 거는 그이 법에 서명한 국회의원들은 북한에 가서 뭐성접대를 받았던지 책자필 짓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 협박받지 않고서 어떻게 어... 이런 걸할 수가 어, 있어요 제정신이 거. 아닌 거죠 예. 제정신 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요 이게 저 대북전단이 제가 여러 차례 방송을 통해서 글로 예. 또 이게 주장 게그 사실 투사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예 어, 사실, 음. 사실대로만 무력투사가 할 필요 없다. 예. 어? 뭐, 정밀 타격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거, 무력투사 예. 할 필요도 없이, 사실만 이렇게 북한에 투사를 하면은, 북한, 어, 김정은이를 압박해서, 예. 어? 북한 비핵화도 끌어낼 수 있다. 예. 이건 핵무기보다 더, 어, 무서워하는 게, 아. 이게 바로 이런 거다. 대북 전당 같은, 예. 그게 사실투사단 말이에요. 음. 어? 굉장히 이거 북한의 아킬레스건인데 이거를 갖다 우리 스스로 없애는 거예요그 아, 굉장히 그 유효한 효과적인 대북 압박수단인데 이거를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에... 북한의 전략적 중심 얘기를 몇번 했잖아요 그 김정은 그 우상 리더십이거든 예예. 이거를 정조전이 아... 수단이거든 예예. 그러니까 얘들이 네기회를 쓰고 이걸 막으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그게 부응해가지고, 네. 그 법으로까지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완전 히 토란 거죠, 토란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저기,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인들이 북한 가서 성접대를 받았든지, 이 뭐, 내물을 북한에서, 북한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든지, 뭔가 약점 잡힌 게 있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짓거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이거를 북한이 시킨다고 시키는 대로 할것 같으면 북한에서, 야, 송영길 원보고, 야, 니네 딸내미 북한으로 보내. 니네 마누라 북한으로 보내 그러면 보낼겁니까? 그 옛날에 명나라에서 조선한테 조공으로 그뭐 그러니까. 뭐, 공녀들 보, 보내라고 하듯이 야 송영길 니네 딸내미 니네 마누라 공녀로 보내면 보낼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신이 뭐 아니고요 지금 그뭐 큰일 났어요 제가 근데 이게 그 문재인 정권이 말이죠 예. 영원한 정권도 아닌데 자기들은 뭐 20년 100년 뭐 집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 이게 너무 위험해. 이게 예. 나라의 근간에 예. 관한 법들이거든. 지금, 저, 이게 대북전당금지법이라든가, 공수처법이라든가, 예예. 국정법이라든가, 이런 거는 나라의 근간, 그러니까 그 법이 무너지면 나라가 미트롭다는 얘기거든요. 예? 예? 그렇잖아요. 예. 안보가 지킬 되는 문제야, 국가 안보와그 대통령이 개인 정부가 국가 안보잖아요. 예예. 어, 국가, 국가를 지키는 거 아니에요. 예예. 국민 생명 지키는 재산, 그 다음 자유. 주권을 어? 예, 예. 그 지키는 게 대통령의 첫째 무인데 음, 예. 그거를 스스로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제일 그 우리 하는 거는 이게 헌법에요. 헌법 사조에 그 통일 그 정책이 나와 있잖아요. 예. 대한민국 통일을 지향하며 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 데에 돼 있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자유 통일, 음. 자유 통일을 금지하는 음. 법이야. 음. 왜냐면 이, 이, 이 법을 통해서 왜냐면 문재인 정권의 그 대북 정책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고 해가지고 예. 뭐 북한에 막 잘해줘가지고 예. 결국 지향은 북한 이 개혁 개방 시키가지고 예. 어? 이래 서로 교류하자는 거거든. 너 예. 평화, 평화를 유지하자는 거거든. 음. 예? 그데 그게 정면으로 이해만 된다니까요. 그죠. 아, 아 이렇게 북한의 외부 정부가 예. 사실대로 <웃음> 들어가야. 네. 북한 주민들을 깨가지고 그게 개 개방으로 네. 이어질 수 있잖아요. 네. 네? 네. 근본 그그 그 통로를 차단하는 거예요. 이게. 음, 그러니까 네. 나아가서는 자유 통일까지 헌법에 명시된 자유 네. 통일 정책까지 네. 금지시키는 부 법이라니까 네. 이게. 이게 그러니까 대국 전단 금지법은 제가 저저중요하기로는 자유 통일 금지법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또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뭐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라고 하는데. 그게 되면요, 남자가 여탕에 들어가도 그걸 처벌을 못 한대요. 자기가, 내가 여자라고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왜. 주, 차별하냐. 차별하냐. 그러면 주인을 갖다가 벌금을 때린다는 거죠. 그리고 경찰이 와가지고 끌어내면 경찰을, 그걸 벌금을 때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법을 만드는데, 아 그게, 그게 진보입니까? 그게 민주입니까? 그게? 아이 사람들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믿음을 천국 간다. 이게 설교도 안 되고, 저기. 전도도 안 되고, 그냥 교회를 파괴시켜버리고, 이동의 자유, 출판 인쇄의 자유, 전부 다 그냥 자유를 다 터먹어버리겠다. 는 아, 심각합니다. 하여튼, 예. 심각합니다. 하여튼, 예. 대북전담금지법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 <웃음> 뭐, 지금 뭐, 뉴스 보니까 국회에서 막 농성하고, 예. 예. 이거 저, 강제 그, 처리 안 하도록, 강행 처리 안 하도록, 예. 가는데 그거 뭐, 한계가 있잖아요. 뭐, 이미. 뭐, 이미 뭐, 저기, 이미 예. 예. 그뭐저저 뭐, 저, 더불어민주당 뭐 단독 처리해도 가만수를 음. 넘기 때문에 음. 제가 물리적으로 제가 저지할 그게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참 큰일입니다 이거 그리고 더불어민주당도 사실상 뭐 저기 그 아예 국민의당도 더불어민주당에 이중대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을 정도로 뭐 이거야 그, 한... 뭐,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가 사람은 네. 뭐 지금 그 당내에서도 반대하는 국, 국회의원들이 많아요 그저그저 네. 내일모레까지 정기 국회 네. 어, 내일모레가. 박근혜 대통령이 예. 그 탄핵 된날 예, 예, 예, 예. 그 국회에서 탄핵 의결이 된 날이라고 예, 예. 그날 처음에서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뭐 사과 성명을 발표한다고 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외양반은 왜 양반은 무슨 뭐 자다 가 남아다를 건지른 것도 아니고 무슨 자그 아니 그 저기 왜 자기가 사과를 합니까 아, 그 양반의 지금 문재인 이 이적 정권 출범에 일급 원0이잖아요 자기가 그다음, 그 속된 말로 문재인 정권 만들고 더불어민주당 크야. 그때 그 자기가 사과해야지. 그때 예. 지금 민주당 그 비대위원장했죠, 양반. 예, 예. 그래가지고 지금 그그이 문재인 정권 출범에 결정적으로 그 귀한 사람이 음? 엉뚱한 지금 저 야당의 또 비대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예, 예. 그런 또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예. 이야, 그리고 또 뭐야, 저기 청년 국민의 힘이라고 청년당을 하나 만들었어요. 예. 청년당 하나 만들어가지 자기가 이제 딴 주머니 차고, 딴집 살림 차리겠다는 거죠. 모르겠어요. 그렇지. 아니, 그, 아니, 그, 저기, 연세가 있으신데, 그, 저기, 너무 그래 욕심을 내시면요. 말년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 얼마나 그 골사나워요. 주미의 부무장관이 그, 저, 저, 저, 저 어? 미친 칼춤 치듯이. 예. 양관도 나이가 많이 드, 드신 분이 예. 집에서 좀 편히 쉬시지. 그래. 뭐, 그래 욕심이 마, 예. 많아가지고. 아니 자기가 대통령 출마 안 돼요. 예. 뭐 그런 이야기가 그 그쪽에 일하시는 분들 한테서 나오더라고. 대통령 출마하려고 별도로 당만들었다고참 <웃음> 제정신 아, 이 아닙니다. 참이 세상 문재인 대통령. 뭐, 예. 뭐 그래서 미국에서 뭐 어? 조현병. 존볼튼 어, 예. 전국가안보보좌관이 얘기했죠. 예. 조현병 환자 같더라고. 예. 김종인 비례원나도다 그래 보이는 것요 예, 제 정신이 아니야, 아마. 제 정신이 아니죠. 지금 <웃음> 싸워야 될, 저기, 어, 문재인 정권하고 싸워야 되고 하는데, 속도 말은 문재인 정권은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러면 자기가, 그, 자기가 할복을 하든지, 자기가 사과를 해야지, 왜, 그, 저기, 뭡니까, 문, 그, 저기,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그, 사, 그 사람, 그분들은 뭐대신해 사과를 합니까? 아, 그래서. 국회의원이 100명이 넘는 당에서, 예. 그렇게 사람이 없어요? 그런 예. 사람이 와서, 예. 당을 이끌어 가야, 음. 당이 수습이 되느냐고. 관심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여튼, 국민의 힘도, 국민의 힘이 아니고 점점 짐이 돼 가는 것 같습니다. 그, 뭐, 저기, 진짜로 그거를 맑을 것 같으면은, 그 앉아가지고 그쇼 한다고 해가지고, 그, 그 어차피 짜고 치는 모스톱이라 국민들이 다세간견 끼워보고 있는데, 아니, 그러면 단식 농성을 하든지, 단식 농성해가지고, 전부 다 삭발하고 단식 농성하든지, 또 그런 배짱은 없어요, 또. 하여튼, 그, 대북전단금지법은, 네. 자유통일금지법이다. 예. 뭐 김여정 한명법이다. 김정은 예. 체제 수호법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예, 예. 이거는 정, 이거 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거예요. <웃음>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 통과되더라도 예. 이거는 저, 저 위원인 거예요. 위원. 예, 예, 예. 그게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뭐 위원 소송 뭐 이야기가 있던데 그 반드시 한, 한, 이거는, 한 예, 그뭐 뒤북치는 건데, 에. 예. 예, 이, 반드시 이거 저지해야 됩니다. 이거, 이거 못 막아내면은, 사실상 그, 국민의 힘이라는 정당은 야당으로서 아무짝에나 쓸모가 없기 때문에 내년 뭐, 부산, 서울 뭐, 거기 선거, 지자체 선거 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찍어주겠습니까? 여기서 강력하게 치고받고 싸우고 해야지, 이거를 저질해야지, 아, 쟤들을 찍어줄 줄 가치가 있겠구나 하지. 아니,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 찍어줄 것 같으면, 월급 한 달에 돈 천만 원씩 나가지. 보좌가 아홉 명붙여지지 하는 거건 없지. 그러면 뭡니까? 그건 밥벌어지지, 밥벌어지지. 그러니 그, 결정적으로 해야 할 네. 일은 제대로 좀 소홀히 하고, 예. 엉뚱한 일을 하니까, 예. 지난번 에 5.18에 내려가가지고, 광주 그 5.18에 그 가서 예. 무릎 꿇고 사죄하고 그, 뭐, 동영상 보니까 내제 몰랐는데, 예. 하, 그, 이렇게 하고, 일어날 때 제대로 못일어나도 밀들들 <웃음> 하더군요. 예. 김종인. <웃음> 그런 사람이 또 무슨, 무슨, 전직 대통령 감옥소에 지금도 지금 4년이 다돼 가잖아요. 박근혜 예. 대통령한테. 어 아, 그러냐, 한 한테, 그, 그, 그런 대통령을 배출한 당에서, 응? 빨리 석방하라는 이야기를 못하고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중... 사과를 한다고 이때 가지고, 이게 저, 어, 보수, 애국 보수, 어? 예. 국민들 을 완전히 그냥, 어, 심장을 뒤집어 놓고 있잖아요. 그니까, 러 그, 이, 그니까, 그, 그 무슨 재직권을 내요? 국민의, 아니, 저기, 뭐야, 더불어민주당, 그, 어 에서 보낸, 그, 저기, 스파이라는 이야기도 듣고 있고, <웃음> 그, 뭐, 홍석현이하고 다 짜고 치는 고소업이라고 그래, 김종인, 그, 우리 할아버지, 그, 저기, 어,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석현이의 똘마니, 김무성이 똘마니, 저기, 뭐, 더불어민주당 <웃음> 이해찬 똘마니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그래,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많은 짓입니까? 그냥? 좋은 소식이 좀 있어야 되는데, 네. 이 방송에 맨날 뭐 이런 진짜 참 안타까운 이런 그 내용으로 방송을 해서 저도 진짜 안타깝습니다. 네. 아, 정말 저, 어떻게 나라가 이, 이 모양이 이 꼴이 돼 가지고 네. 참 진짜, 근데 하여튼 뭐 미국의 대선 부정 사건 때문에 네. 지금 심상상않 돌아가는 것 같은데 뭐 기초가 네. 중대때 내일 모레 되면 그 결판 나겠죠. 네. 네. 뭐 오늘이 그러니까 12월 8일 미국 시간으로 그 각 주별 선거인단 확정되잖아요. 예예 확정이 못되면 이게 이제 예. 하원으로 넘어가는데 예, 뭐 이제 예, 뭐 다, 하원, 다른 절차를 밟게 되는 예. 것 같은데 지금 뭐 아무런 저저 저 바이든 당선자가 뭐 국방부 브리핑도 음. 못 받고 있잖아요. 국방부 브리핑이 예. 문제가 아니고 지금 그 무슨 이야기까지 나오냐면은 그 발목에 금이 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음. 근데 뭐 워킹 부츠를 신고 걸어 그, 다니거든요. 그건 뭐 하여튼 확인 안된 사실인 거든데또 예. 지금 화웨이 장비 쓰는 나라는 음. 미군을 주둔 안 시키겠다. 이게 미 의회에서 예. 입법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네. 우리나라 지금 화웨이 장비를 쓰고 있잖아요. l g 플러스가 화웨이 지분이 한그 어, 장비 비율이 한 30% 된다면서요. 그러니까그 그, 그런 나라에 예. 미군이 해가지고 화웨이 장비를 통해서 중국으로 정부가 다 빼내 나갈 텐데. 예예. 그게 동맹, 그 한미연합 그게 조작전이 예. 제대로 그 정부 교류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래 되면 이제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을 야그 미군이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서 철수하겠구나 이래 생각을 할 건데 그게 아니죠 주한미군이 안 나가고 문재인 정권을 그그갈아엎어 버리겠지 하여튼 뭐 여러 가지가 저저 예. 저 그래도 예. 저 변수가 많은데 예. 또 4.15 부정선거 이야기도 있고요 예. 그래서 하여튼 근본적으로 이게 좀 네, 뒤집어져 있이요 이 점진적으로 이게 전혀 이게 수습을 못해요. 제가 보기이 상황은. 그래서 예예. 이 완전히 정권을 어, 전면적으로 이거 예예. 바꾸지 않고는요. 예예. 이게 저 워낙 악법을 많이 이게 저 추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회로 그 총선이 무효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 이 사람들이 만든 예. 법을 전부 다 그, 무효화 시켜버리면 되는 거죠. 예. 그게 나라에, 예. 국가의 그, 근간이, 근간이 예, 예. 지금 이상한 법을 통해가지고 무릎 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예, 예. 그게 이적 집단이야. <웃음> 문재인 정권은 이적 정권이야. 예, 저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그리고 없어요. 그리고 전국의 그 교회 목사님들 그, 그 차별금지법이 그 예배금지법입니다. 그 예배금지법이고, 하나님 믿으면 험국한다 이제 그 이야기 하면 잡혀가요. 목사님들 그냥 그, 그 숨어가 있으면 어쩝니까? 다 들고 일하셔야지. 그러니까 하여 예. 국민들이 그야말로 복리를 해야 될 거다, 예, 뭐 하나님 지켜주니까는 뭐 예. 맨날 뭐 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뭐그그 이야기만 하지 마시고 들고 올라십시오, 들 들고 올라야지. 아니 그 예배 금지법인데 그거를 차별 금지법 그 통과시키는 가만히 보고 있어요. 그? 그리고 저저한 예. 한, 말씀 더 들으면 부동산 문제는 심각하잖아요. 예, 예. 집사는 그 거의 포기 상태거든. 예. 자포자기야. 그 젊은 예. 사람들도. 예. 예. 예. 자기 동모가 집사는 불가능하다, 이 말이야. 그런데 예, 예. 창신동이라고저 예. 조선일보에 그 기사가 나왔던데. 예. 그게 조시, 도시 재생? 예. 예. 이래가지고, 그 뭐, 담벼락에 뭐, 그림이나 그려놓고 그림 말이죠. 예, 예, 예. 위에 뭐, 저, 전망대 같은 데서 이렇 보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도시 재생이야. 예. 그니까 그 사는 주민들이 못 살겠다는 거야. 예. 소방차도 못 지나고, 심지어 실체도 골목에 못 다닐 정도로 예. 엄청나게 생활이 불편하고. 그럼, 아니, 때. 그, 그 지역의 주민들 근데 최로 그, 저, 예. 이번에 장관이 바뀌잖아요. 예, 예. 건설교통부 장관이 예예. 새로 그저 내정된 장관이 그아이디어 처음 내는 사람이래요 아 국토... 도시, 도시 구, 아니, 구, 국토 자, 국토부 장관? 예. 예. 아니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원숙인가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게이 사람은 광배동에서 음, 뭐 아파트 보고 아파트 사는 모양인데 예. 자기는 좋은 집 가지고 잘 살면서 예. 어? <웃음> 진짜 없는 사람들 그 그렇게 집도 제대로 없는 그리고 일어도 아주 그런 열악한 데서 사, 사는 사람들이 이거 좀 제값에 도시적인 필요고 없 재개발 좀 해달라. 예. 그래서 아파트 좀 지어달라. 예. 그러면은 그게 그 환경이 완전 바뀌잖아요. 그죠? 예. 편리하게. 예. 그걸 또못 못하게 하는 거야. 예. 재개발, 재건축 이런 거를 또 예. 이건 완전 히 반대하는 사람이래요. 예. 새로 예. 저 예. 장관 내정자는. 예.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어 부통령 전직 장관이 바뀌고 하면은. 예. 뭐 희망을 가져야 되잖아요 아저 사람을 통해서 뭐 공복이 좀 늘어나겠구나 어, 더 집값도 좀 내리겠구나 네, 더 절망입니다. 그래서 뭐 도, 도시 저뭐 말도 안 되는 그 재생사람 아이고 저뭐저그 그, 그, 그, 그 뭡니까 저, 저 제, 제, 제, 예예, 재개발 예예. 재건축 이런 게좀 활성화돼 가지고 뭔가 숨통이 트이겠구나 이런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희망이 더 꺾여버렸죠 아 그니까 러더 아, 절망입니다 예. 진짜 하는 거 보면요 뭐 경제 안보 뭐. 모든 게, 예. 아, 나라의 근간이 진짜 흔들흔들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웃음> 그, 북한이 사회주의, 뭐, 모든 사람 평등하다고 하는데, 그, 저기, 당 간부들은 잘 살아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간부들은 잘 사는데, 국민들은 점점 못 살게 만들잖아요. 그러고, 배급 조금 던져주고, 야, 그냥, 그, 저기, 뭡니까, 고양이하고 개한테 비스켓 던져주듯이 무상복지 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던져주고, 그, 그짓하고 있는데, 아니, 코로나 잡으라고 그러면 저기 무상 코로나 키트 자가 검진 키트 무상으로 전 국민한테 나눠주면 될 건데 그것도 안나눠줘요 국내에서는 시판도 못하게 막아놨어요 해외 수출을 하면서 왜 사람들이 다 검진해보고 내 코로나 걸렸나 안 걸렸나 자기가 검진을 하면은 그럼 코로나 그 개음이 안 먹힐 거 아닙니까 하여튼 그 이런 악법을 예. 대부 전담 검진법 이런 뭐 악법을 추진하는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예. <웃음> 그렇게 북한이 좋으면은. 예. 그냥 북한으로 이민 가면 좋겠어요 예. 그럼 왜 그분들은 왜 우리나라 살죠? 예. 북한 가서 살면 될텐데 예. 그참미한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그렇게 미국 욕하는 사람들이 지새끼들은 다 미국에 유학 보냈어요 아 그래서 내가 저저 저 그런 분들 그 우연히 만날 수도 있잖아요 예예. 만나면 딱그말로아 그 당신 우리나라 왜 있습니까? 아직 예. 북한 안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물어봅시다 예, 예, 예. 네? 아무 어. 상이뭐 그렇습니다 어. 뭐 오늘은 또 장시간 예. 또 이렇게 예. 이야기해 주셨는데 아무튼 간에 그뭐 재호님 이저이 하... 말인데 하여튼 뭐그 국민들이 좀편안해게될 텐데 예. 참 이렇게 걱정스러운 일들 뭐 자꾸 음. 생겨가지고 음. 제가 안타깝네요. 제가 힘이 있으면 좀 나서서 막겠는데 기껏해야 뭐글 쓰고 음. 이 방송하고 뭐 이렇게 해서 지희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예. 국민 여러분들 하여튼 힘내십시오. 예. 힘내십시오. 힘내시면 음. 은 예. 근데 뭐 우리가 이제 70년 동안 이제 뭐 자유민주주의 뭐 이런 시장경제 공부를 전혀 그냥 안 때문에 예, 나라의 기, 예. 그 저력이 있는데 지금 이제 다시 공부를 하는거죠 예. 예. 그러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이 주인이니까 음. 여러분이 주인된 행사 권리를 행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보면은 조선 말기에 국민의 40%가 노비였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노비처럼 취급당합니다 예. 음. 예. 우리가 각자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예.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아가 네. 고생하십니다. 네. 네.